여기. 제가 받고요. ABC 주스 만들고 남은 찌꺼기, 찌꺼기 활용법 1탄 과연 마요네즈를 넣어서 빵에 발라 먹을 수 있을까? 음? <웃음> 여기에 이제 찐강자를좀두면 사라질 것 같아. 음. 빵 샐러드, 야채, 음. 야채 빵. 맛이 날것 같아. 오 아주 아주 훌륭한데요? 음 맛있어요. 맛있어 음. 아, 맛있어. 음! 오이 짜가지고 물기.. 오이는 원래 이렇게 빵 찔러 짤때 물기를 짜요. 꼬돌꼬돌하게 음.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 맛이에요. 음 맛있어요. 먹을만해요. 어. 이렇게 먹으면 있어요